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야 1위 검수 아니야 이게 내가 이제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방어형으로 보면 검수가 1등이 맞아 방어형으로 봤을 때 근데 공격형으로 보면 신상이랑 레일리가 1 2위를 해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입장으로 이거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해야 돼어 보편적인 생각 다루기도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원바로 고수들이 아닌 이상 한 중수들이 접했을 때한 어느 정도 어 쉽게 접하고 이게 아 이거 진짜 내가 너 랭킹 1위로 요 캐릭터 추천해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순위를 매겨야 오늘은 맞는 거야 음. 저는 검수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쓰면서 느끼는데 야 2위에 저 레일리 줍니다 자 3위에 공빅 주고요 4위에 검해 주겠습니다 저 5위에요 저는 이제 시, CP0 루치 줍니다 CP0 루치가요 5위가 맞습니다 자 6위에 불사보 랭크 하겠습니다 자 불사보 근데 여기서 또 봐야되는게 드레스로자조로거든 요 3개가 지금 정리가 돼야돼 CP0 루치 불사보 드레스로자조로 오 드레스로자조로 한표 줍니다 렉100딜 4만까지 봤어요 미쳤다 비슷한데, 루치 물몸이라 썰림 불사보 조로는 밑으로 가야돼요 불사보 1티어 자, 루치가 5위에 랭크됩니다 불사보 보단 신루치죠, 오케이 조로는 밑으로 좋아요, 그럼 드레스로자, 조로를 7위 에주고요 드레스로자, 조로에 비해 신미호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쵸? 후잔이 네. 랠리급만큼 안돼도 루치나 사보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각타가 7위, 각타 아닙니다 쿠장 거리가 구려요 인정 거리가 애매하죠? 쿠장 자 그러면 파리에우르지가 어, 엄청 얘기 많이 했네 우르지에게 진짜 많이 하네 우르지 얘기 자우르지를 일단은 파리에 놔보겠습니다 그럼 루치 지우고 로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로피가 파리 파리 로피 어때 로피? 나 로피 안 써봤는데 파리 로피 맞아, 행콕 석화 귀찮기는 함, 인정. 쿠잔? 어, 그대, 맞아요. 구이, 쿠잔입니다. 쿠잔? 쿠잔띠, 구이. 행콕 물몸이라, 맞아. 내가 봤을 땐 12가 행콕이야. 자, 일단 남은 거 볼게요. 내가 봤을 땐 로야의 상대는 여기 못 껴, 그치? 로야의 상대는 여기 못 껴요. 로피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어허, 로피 좋다. 로피. 자 지금 남은 캐릭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일단 신미호크 그리고 신로우 그리고 로피 그리고 드레이크 스네이크맨 신로우요 저는 신로우를 개인적으로 12위 해줍니다 전략형 캐릭터고 좀잘 써야돼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문제는 이 신미호크야 드레스로자 조로가 들어오면서 이 신미호크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졌어 신미호코 오늘 인... 떠납니다. 신미호코 오늘 떠났고요. 로피를 8위에 랭크합니다. 8위에. 그리고 드레이크도 떠납니다. 드레이크 친구 대전할 때는 드레이크가 진짜 강세인데. 자 여러분 이제 AS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랭크를 매겨봅시다. 자, 요즘 메타가 신빅신상이나 신빅검수 로피 회... 체력회복불능 이거 진짜 커요. 우르즈는 내려가라. 어, 우르진 내려가다. 아우키즈 올라가야 함. 아우키즈 올라가야 함. 어느정도 인정. 신로보다는 카이도우임. 로피보단 조로예요 드조로가 로피보다 훨씬 좋은데. 레일리게어가 왜 2등이요. 로피 스킬 캡슐 시켜.. 시켜서 좋은건데. 아, 스킬 캔슬 시켜서 좋은거네. 진지하게 로피가 쿠산보다 좋아요. 오케이. 카이도가 사기다 신로우가 개사기 랠리 2등은 무리수 좀 기다려봐 AS 올라갈거야 자 그래도 로피보단 조로라는 얘기가 많네요 카이도가 퇴물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자 퇴물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카이도는 이별지 하겠습니다 드조로는 적당하고요 신로우는 더 올라가야 돼요 불사보 강등해주세요 불사보 올려요 야 뜨겁다 야 카이도는 1스킬 잘 맞추기도 힘들어 데미지는 좋지만 아 인정 카이도가 사기라고 네가돈 써서 사긴것 같은데 카이도 명함하고 런닝 뛰어서 9 0레까지만듦아 명함 따고 런닝 뛰어서 불사보는 아직도 사기라고 야 불사보는 한방 컷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모르겠어 100대갖고 회복 메달 껴야돼 아 그거 알지 카이도는 사망이니까 에니에스는 당연히 좋지. 카이도는 사기다. 불사본 사기다. 신로우가 SS에서 많이 보여 인정. 카이도 이거 리얼. 불사본 적당한 듯 그지? 자 드레스로자 조로가 스킬 범위가 넓어서 지금 엄청나게 제 지금 평가가 좋아요. 네. 지금 엄청 평가가 좋기 때문에 어, 아직 내가 리그에서 드레스로자조로를 써보지 못했지만 막상 써보면은 불사보 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레스로자조로 신루치보다 위인 것 같기도 하대 제에 사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불사보 데미지가 좋긴 하죠 공빅 솔직히 2등 해야 될 듯요 드레스로자조로 좋죠 신루치는 아니죠 저건 카이도가 아니다 신로 올라가야 됩니다. 신로 치는 4등이 맞음. 오 드레스로라도로 선 넘었습니다. 문의하려고요. 아, 마젤란도 인정. 나 개인적으로 마젤란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시연님, 자, 안녕하세요. 하빈이 또 왔어요. 방가링 자, 신루 치는 개사기예요. 루치가 조로보다 위. 드레스로자 오비해염. 와, 성남 아니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논란의 S티어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논란의 S티어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하빈님 뜬금없긴 한데 요번에 스텝업이 좋을까요? 조로 상디법이 좋을까요? 이번에 나는 조로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 꼭 보고 오세요. 혹시 새로 나온 상디랑 혹시 새로 나온 상디 조로 순위 안에 안 들까요? 새로 나온 상디는 들어가기좀 힘들 것 같고 어, 새로 나온 조로는 들어가요. 꽤 높게 들어갑니다. 레일리 내려가고 공빅 검은 수염 레일리 내려가고 공복빅맘이 갑니다. 공복빅맘한테 요즘 많이 맞긴 했는데, 레일리랑 검수는 나 검수한테 많이 쏠리거든. 아, 뭐야? 레일리한테 많이 쏠려갖고 최고의 득점자 캐릭은 코비죠. 인정픽. 검수가 빅맘한테 아무것도 못함. 어, 채팅이 빨리 올라가니까 잘안 보여. 신상 공비 검수 레일리. 검수가 레일리 잡죠. 아, 레일리가 4위. 와, 논란이다. 또 시작됐다. 아, 일단 부스트가 초패가 사기라서 그렇지. 레일리가 검수보단 좋죠. 신상 공, 신상 공비 검수 레일리에요. 와, 지금? 시청자 67명, 총 68명까지 올라가요. 장난 아니네. 검수는 대체 회가 없어서 2위는 줘야 함. 간만에 100명 한번 찍나요? 레일리가 4등 아닌가요? 검수 부스트가 너무 사기예요. 아, 저번이랑 좀 비슷하네요. 1, 2, 1위, 4위까지는. 신상 1위, 공복 빅맘 2위, 검수 3위, 레일리 4위네요. 네. 산자광 희그만는 인정. 히그마가 이 위에 있는거야 히그마 절대강자 <웃음> 그래도 초패 이름값 하죠 그조로랑 불사보랑 바꿔야합니다 에이티어가 조금 치열하네요 논란이 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설준호 t v 안녕하세요 어 레이가 2등을 그니까 나도 렐리한테 많이 썰려가지고 아싸 나쿠션 5성인데 해머킹 하이도 그거 유광권 한망이면 가던데 인정 인정띠 드저로 좋아요 드저로 스킬 피하기 진짜 쉽습니다 금 공빅은 스킬 콤보가 있어요 1스킬 넣고 상대 감정되면 2스킬 쓰는거예요전 그렇게 공빅했 씁니다 어어 1위 샹크스의 무서운 눈동자 레일리 스킬이 빨라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일리가 스킬이 빨라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레스로자조로를 조금 써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불사보 유저로서 지금까지의 느낌은 드, 드레스로자조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샹크스가 공빅한테 썰려요 감전때문에 감전때문에자 그럼 내가 여기서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 하빈님 바운티러시 한지 얼마나 되셨냐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365 그거 돌파했거든 1년, 1년은 1년 좀 많이 넘은 것 같은데 홀케이크 아일랜드 상징는 없나요? 없지. 당연히 없지. 우방장이 반갑고요. 자 레일리보다는 검수 아닌가요? 레일리는 초보자분들이 쓰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레일리가 사위로 떨어졌어요. 네. 전2년에 쓴. 와 오래했네. 고인물이네. 요새 누르즈보다 심페로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 그말저 말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공백 너무 안 좋은 듯한데요. 그냥 샹크스가. 자 여러분 하비 채널에서 2 0 2 0년을 종합하는 원바로 캐릭터 티어는요. 1위부터 12위 그리고 티어까지 이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일단은 12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위부터 네, 12위까지를 저는 S 티 뭐야? 기 티어로 나누게는 어나 그래서 b 티어. 아니다 이거를 A티어라고 하고 요거를 A플러스 티어라고 하는게 맞겠다 와 이주연님 드레스 로다 루키 앤조 로우 4위 정도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체력 많아 오. 자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하비 채널 원피스 방운티러시 캐릭터 티어 결산 1위부터 12위까지 지금 최근에 출시한 드레스로자조로 그리고 로얄웨딩상디까지 입니다 네자 그렇게 해서 1위부터 12위까지 먹이면요 일단 에이티어 먼저 불러드릴게요 에이티어 자 12위 자 신로구요 11위 방어왕 우루지 12위 신행콕입니다 신행콕 석화시키는 네 행콕 그리고 9위는 쿠잔입니다 쿠잔 그래서 아이스에이지 먹히면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8위 로피입니다 로피 야 로피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잘 몰랐어요 저는 로피 유저는 아니에요 근데 타원바로 채널에서는 더욱더 높은 순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고 자, 합니다 자 이제 A플러스 티어를 보겠습니다 자 A플러스 티어 자 7위는 불사보입니다 불사보 자 불사보가 원래 5위였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사보가 7위의 랭크가 되고요 6위 요번에 출시된 드레스로자조로입니다 스킬 범위가 사기라는 얘기가 많고 네 평, 딜이 많이 들어간는데 딜이 우리 불꽃님이 딜이 엄청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자, 자 그래서 드레스로자조로를 6위에 랭크하고요 5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c p 제로 루치입니다 유광권 한번 맞으면 그냥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유광권 한번 딱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 띠 그리고 하비님이 만날 레일리 육성이었나요? 네 육성이었어요 육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레일리 레일리는 왜냐면 초패캐는 아니고 준초패캐고 그리고 회피가 먹혀 들어갔을 때 증가를 발휘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정밀하고 세밀한 컨트롤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일리를 네 4위에 랭크를 하고요 자 3위는 하비형의 메인 캐릭터 검수입니다 검수 근데 검수가 사실은 4위까지 떨어져도 요즘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공복 빅맘이고요 1세 때리고 2세 때려야 돼요 자 1세 때리고 2세 때리면 된다고 그러고요 공복 빅맘은 내가 진짜 써보고 싶은데 저랑 인연이 없는 캐릭이에요 1위 말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폰 써서 원딜 때리는 자 신샹 크스입니다 그래서 신샹을 1위에 랭크를 합니다 여러분 전 부동입니다 부동의 1위에요 근데 아직도 저는 검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신상을잘못어요자 12위는 신로우에요 신로우도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르지 네, 11위 우르지 10위 신 행코 9위 쿠잔 8위 드레스로자 루피 로피 7위 불사부 6위 드레스로자 조로 5위 유광권 CP0 루치 4위 레일리, 3위 검수, 2위 공복 빅마, 1위 신 샹크스 되겠습니다.